어이큐자 포켓몬 9세대 스칼렛 바이올렛 재밌게도 플레이하고 계신가요? 아 근데 역대 이런 포켓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임이 짜잘짜잘한 버그는 있습니다만 요번 9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픈필드라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말 그대로 충격적이고 골 때리는 버그들이 그냥 막 파고파도 괴담처럼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9세대 버그 모음집 1탄 같이 한번 보시죠 첫번째 코라이돈이 멍청하다 뭐길래 그래? 어, 평범해 보이는데? 어머나! 이거 뭐 물구나무 소개하고 문어카는 코라이돈? 아니 저 정도 물구나무 실력이면 오히려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코라이돈 팔이 얼마나 센 거야? 이걸 버티네 다음은 모든 성능 문제로 인해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 없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플레이어 관점에서 테라스탈 화가 어떤 모습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 레이드 장면인데? 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건좀 무서운데, 쇼? 쳐다보고 있는 거 봐요, 포켓몬이. 야, 이건 좀 무서운데? 이거 보이세요? 어, 바위 뒤에서 이 모습이 비춰가지고, 그 하늘 위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모습. 공포게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 다음 버그 큰거 옵니다. 뭐, 평범하게 코라이돈으로 갈아타 방금 뭘본 거지? 이번 구세대 진격의 거인이랑 콜라보했나요? 오 거인화 이단계 2022년 오, 게임이 맞나요? 오, <웃음> 아니 얘야 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이렇게 미라이돈이 불쌍해 보이는 건 처음이네요. 자 다음은 머킹인데 <웃음> 안녕. <야! 웃음> 어떡하니 자 이번엔 미용실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듀라하이 되어버린 포켓몬 트레이너. 아이 쟤 저거 야 어? 미라이돈는또 어디서 나왔어? 야 이러다가 그냥 야 신성한 배틀에 끼어드는 게 어딨어? 야 <웃음> 신났네 신났어 아주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워 엄마! 막 자세치워 그러지만 무서우니까 아니 목 없이 둥둥 떠나니는 전설의 괴물 듀라한의 등장이군요 다음 제목 말렘나무입니다 최강의 나무가 등장했다 했잖아. 아니 포켓몬은 어디갔냐고 최소한 버그더라도 포켓몬 나와야 될거 아니야 장르를 알수 없게 돼버렸어 <웃음> 이번엔 또 어떤 골 때리는 버그가 튀어나올까 공중부양 공중부양 이라이선도 필요없다 나는 자 다음은 또 평범하게 배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그렇죠. 이 배틀 종이 자꾸 이렇게 막 끼어들고 그러시면안 돼요. 대전 배우리. 오케이, 배틀 한번 떠보자. 마비된 상태네요. 스킬 한번. 스킬 한번 뭐지? 떡갈? 떡갈? 떡갈? 나 순간 이상함을 못느꼈어 너무 자연스러워서 최강의 트레이너 미라이돈 이게 진정한 자동사냥이 아닐까 싶네요 또코라이돈네 어? 야야야야야 합체는 못참지 어우 예이 올리브 너무 좋아 넘나 맛있는거 너무 좋아가지고 올리브와 혼연일체가 돼버렸습니다 다음은 미라이돈이. 한번 잡아보자. 기술 한방 컷. 그렇지. 깔끔했다. 오예! 이게 도대체 뭔가야? 아야? 아 아야? 아야? 아이 아야? 아야? 야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까 날씨 좋네. 와! 오, 야. 잘 가세요. 어디를 자꾸 떨어지네 응? 오케이. 네모와의 배터 <목소리> 최강의 인간 포켓몬! 나의 노예 포켓몬을 소환했다! 무서워 가까이 오지 마! 나가! 인간 시대 끝이 거래했다! <웃음> 이제는 뭐 하다 하다! 코라이돈 다이어트 콘텐츠네요!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아이고야! 이제 뭐 게임을 보는 건지 코빅을 보는 건지 왜 헷갈리기 작했어요나 뭐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니죠 나 저것도 무슨 풍선인 줄 알았네 순간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켓몬을 하려면 일단은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공중부양은 배우셔야 돼요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그리울거야 프리나 음 요번 스 This is really hard. i s l a r i 요 g h t About a year and a half ago. It's in the past. 요 얘들아밥먹자 점심 시간이다. 세모아. Vous avez vu ça un peu? 어이야. 어이오. 야! 진다 <producer> 어, 아, 떨어지는 것도 뭐 기본이야, 그냥. 셀카의 위험성입니다. 이렇게 위험합니다, 셀카가. 자, 다음. 최강의 인간. <웃음> 굴러오는 돌다이는 호락하지 않아.